안녕하십니까 t 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중명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외부를 촬영을 하여 하나 주인분께서 외부 촬영을 꺼려하기 때문에 내부를 촬영하고 외부는 최대한 억제하여 촬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부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은 것 같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중명리에 인, 앞에 있는 팔각정과 나무입니다. 회관 앞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중명리에 있는 골목입니다. 골목이 아주 깨끗합니다. 골목을 여러 군데서 찍어봐도 아주 깨끗한 골목입니다. 주차도 용이하고 아주 깨끗한 골목입니다. 집 앞에서 화단을 찍었습니다. 내부 화장실입니다. 2층에서 전면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거실입니다. 주방입니다. 거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 방입니다. 안방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유광리입니다. 유광리. 여기가 조자동입니다. 여기가 연내렵입니다. 여기가 강변 따라 오시면 여기가 중명교차로 있습니다. 중명, 중명, 여기가 중명IC 있습니다. 중명리는 이, 부, 이 동네가 중명리입니다. 여기가 중명리 생태공원 입구입니다.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가 영일만 대로입니다. 이 방향은 남포항 아시 가는 방향이고, 이 방향은 포항 아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경주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포항 가는 방향입니다. 포항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중명리입니다. 이 방향은 경주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서부터 경주입니다. 여기서부터 포항입니다. 여기 이 동네는 중명과 국당 반반입니다. 중명리는 이 동네가 중명리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업, 중명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235제곱미터 71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방향은 남향입니다 주구조는 경량철골조구조입니다.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주택 1층은 71제곱메다 22평 주택 2층은 26제곱메다 8평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15년 2월입니다. 주차는 한 대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방두 개, 욕실, 거실, 주방,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방한 개, 거실, 욕실, 베란다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있습니다. 건물 등기도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